많은 염증성 질환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자반증에도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자반증과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논문들과 다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때 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즉 헤드우셀라인 자반증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닙니다. 물론 복통이나 관절통 또는 음낭통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는 이런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러나 스테로이드로 인한 잠재적인 부작용을 감안할 때 관절통과의 복통이 심하지 않다면 신중하게 사용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가 왜 근본적인 자반증 치료제가 아닐까요? 첫째, 스테로이드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을 경험하는 기간을 줄이거나 재발 확률을 낮추지 못합니다. 둘째, 스테로이드에 아예 반응하지 않거나 스테로이드를 줄이거나 끊이면 증상이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는 심장 및 위장 합병증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통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뚤어진 면역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한 치료를 통해 자반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